는 예. 어, 스타가 되고자 하는 여학생들 네. 학교에 오. 여학교에 오. 내가 맡은 역할은 교장 선생님 네. 네. 할게요 네어자 임탁드립니다 오랫동안 혼자 방을 썼지만 이젠 외롭지 않게 됐다예 네? 좋게 지내면서 열심히 아이엠스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요건이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께 줄게 있어요 휴대폰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어플, 아이돌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돌룩이요? 그래요, 농가을용 교복이죠 우와. 교복인데 하는 거좀더 씩씩하게요 네스타콘 네. 룩도 스쿨 드레스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용해봐요 네